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4번째 개발자 편지가 왔습니다 6월 11일 23번째 이후 엄청 빨리 왔는데요 이번 내용은 총 5가지의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7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중 첫번째입니다 장비 복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고 이번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2,3회 반복적으로 이벤트를 하여 좀더 많은 장비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7월달 업데이트니까 미리 러쉬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서버 이전권을 준비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선 상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서버에서 1서버에서 5서버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서버로 옮길 수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다른 서버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일명 대도시라 불리는 서버로 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신규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톨란분지가 4월 15일 어쌔신과 함께 나왔는데요 7월달 신규 캐릭터와 같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헤렌디아 산이라는 이곳은 고산지대를 배경으로 수호 종족 블로온을 포함한 다양한 신규 몬스터와 NPC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 새롭게 적용한 절대자의 패기도 같이 적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톨란 분실 퀘스트가 시작하는 랩이 74레벨이었는데 8망 6장 완료 시 대부분 80레벨 도달하는 걸 보아 어 아마 예상 시작이 80레벨 이상 또는 79레벨 이상에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아홉번째 신규 클래스가 나옵니다. 검과 총을 동시에 다루는 원거리 딜러로 개발 마무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도끼와 포를 사용했던 엑슬러의 반대 개념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어, 신규 나온 성별이 아처가 역해 어쌔신이 남캐 어, 그렇다면 이검총 캐릭터는 역해겠죠 마지막 다섯번째입니다 영지쟁탈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했던거와 조금 다른 컨텐츠였네요 개발자가 알려주는 영지쟁탈전은 실루너스 7개의 필드로 소유권을 두고 서버 단위로 경쟁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월드버스 난투전이 바뀌면서 또 이제 변경된 방향점을 알려줬습니다 7개 필드 내 60여개의 거점을 두고 전 서버의 길드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버전이었던게 길드전으로 바뀌게 도 되었네요. 다음 사진들을 보면은 이 맵에 들어가면 영치쟁타전 창이 따로 있고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각 7개의 필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 점들이 아마 그 거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각 필드별로 요렇게 다음 사진처럼 어떤 길드가 점령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상이 적혀있는데 왼쪽에 요거 레드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주고 강화 주문서 뭐 이런식으로 초기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 길드에 입찰 정보가 적혀 있는데 어..아마도 이 느낌으로 봐서는 해당 사진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길드가 점령했을 경우 서로 골드로 경매하는 형식으로 해당 점령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은 남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영지 쟁탈점도 어, 성물전이나 다른 월드버스, 나투전 같은 서버 컨텐츠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표시는 이렇게 칼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만에 보는 개발자 노트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서버 이전 권이 생기게 되는데 다들 어떤 서버로 이동할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